너무 이게 뭐야? 너무에 어, 이 너무, 내가 너무, 자신기이 너무 빛나. 아, 자생있 나요, 여러분. 아, 지금 나는 거 아니겠다, 지이 오, 저웨이리 아파 보여요, 웨이리 Let's see. Oh, well. Wow. <웃음> 죄송해요. 저의 빅살이 난 거는 편집해주세요. 매력이에요. <웃음> 아, 제가 목이 좀 쉬어갖고. 이것만 좀. 목이 좀. 연습을 하도 열심히 해서 그래요. 화이팅! 화이팅!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. 할거다 <웃음> <그거> 해놓고 뭐 <웃음> <웃음> 이것도 받아주는 우리도 좋 착하다 그지 우와 뭐예요? 너 목도리 좀 나면 예요저기 진짜 크지 않나요? 이렇게 콜록거리 <웃음> 날아갈 수 있어 난 짧게 나 귀짱 커. 큰 건가요? 큰거 아니에요? 나 짱짱한 귀여워. 어, 죄송합니다. 한가, 긴 건가, 긴 건가, 형도 크지 않냐? <웃음> 형좀 뭔가... 형 귀가 약간 이렇게 나와있지? 형은 이렇게 크고 저는 이렇게 큰 거예요. <웃음> 나는 귀가 <나는>. 진짜 제일 크네. 이게 제 엄지손가락 말한 거 같아. 오, 진짜. 그러네? 우와. <웃음> 예쁜 약간 유동 같다이잘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